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주로 공부를 했던 건 인공지능과 뇌과학이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어, 제가 느꼈던 어려움들,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장비들이 너무 비싸고 장비들이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고 이걸 좀더싼 가격,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사볼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룩시드랩스는 현재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 있습니다. 이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과 이 뇌파 기술, 브레인 웨이브 테크놀로지 두 기술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인데요. 최근에 저희는 이 VR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모바일폰을 붙여서 사용하는 VR 헤드셋인데 이 헤드셋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혹은 모바일폰이 이 사람들의 감정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주로 어딜 보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 이런 이제 감정 분석 솔루션은 광고 분석이나 컨텐츠 분석 그리고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이 내 감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새로운 기술이고 너무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고객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희 돌파구를 찾은 건 어, 2016년 CES에 이제 참석을 해서 10대 주목받는 스타트업에도 선정되고 많은 기업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즈,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검증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새로운 채널을 도, 뚫고 어, 영업 채널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의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김영아입니다. 자, 창업 초기 기업이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목표 고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수의 창업 초기 기업들은 목표 고객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많은 창업 기업들이 목표 고객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넓게 잡아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목표 고객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개발한 제품의 범위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서 경쟁 제품과 동일한 시장을 정하거나 접근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또는 제품의 불편이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구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목표 고객에 대한 이해부족과 맹악하지 않은 목표 고객 설정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정에서는 목표 고객 설정과 이들 목표 고객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냉장고의 자물쇠 대우 일례, 이런 게 현지어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대우일렉기 현지 시장, 해외 시장 진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우일렉기 중동 시장에 자물쇠가 달린 냉장고를 출시해서 큰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중동의 문화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가 서구나 우리나라와 달리 자 외국인들이 가정에 들어오거나 아이들이 가정 내 냉장고에서 물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TV에 자물쇠가 달린 사례들도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례를 통해서 목표 고객 설정과 그 목표 고객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 고객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에서 목표 고객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명 우리 타겟팅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목표 고객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목표 고객을 제대로 정의하지도, 조사하지도, 이해하지도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이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는데요. 자 마케팅의 출발은 시장의 세분화를 통해서 그 중에 기업이 공략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을 정하고 이들 목표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들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과 성과를 제공하는 게 바로 마케팅의 기본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 초기 기업들은 목표 고객을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목표 고객에 대해서 막연하게 접근해서 깊이 있는 조사나 분석을 하지 않고 기술 개발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외부에 드러나 있는 니저, 고객들의 니저에만 집중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게 창업 초기 기업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명확한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표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지 그 표적에다가 공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마케팅의 이와 같은 기본 프로세서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이 맹확해야지 이들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 것또지 어떤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목표 고객이 불명확하거나 너무 넓다면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또한 너무 넓게 되면 그 니즈가 너무나 다양해서 그 다양한 니즈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바로 차별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초기 시장의 고객은 만족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대우 인력의 앞에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목표 고객을 중동지역으로 정했고 그 중동지역의 고객들의 문화나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습 또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사용의 행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글로벌하게 모두와 동일한 가치를 주는 냉장고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은 중동에 있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목표 고객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창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로는 제품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 위, 혹은 특수한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줄 고객들이 지갑을 열고 그들이 이제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포인트에서 이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초기 창업 자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전부터 고객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이 제품의 새로운 바라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영업, 판매, 마케팅 등을 준비해야 결국엔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목표 고객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우리 창업 초기 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여건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과 소중 같이 시장규모가 큰 것보다는 시장규모가 협소하더라도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접근하지 않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을 발견하고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요. 이처럼 기존의 큰 시장에서 불만을 가진 고객 시장이나 또는 틈새의 니즈를 갖고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즉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